안녕하세요 여러분 희결정구입니다 투더문, 마녀의 집, 유메니키, 사료의천사 그리고 아오니 이런 게임들 한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게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쯔꾸르라는 툴로 제작된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쯔꾸르라는 툴은 매우 손쉬운 게임 제작 툴로 누구든지 쉽게 게임을 제작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오고 가며 나름 명작을 많이 만들어낸 툴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손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아이디어들은 상당히 범람할 것이며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임들이 탄생하게 되죠 이런 찌끄루와 비슷한 모바일용 트인 네코랜드가 한국에서 개발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클래식한 RPG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PC에서 모바일 온라인 RPG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툴인 네코랜드가 출시한 이후 많은 사람들은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는 작은 꿈을 품고 자신들의 작품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바로 직장을 다니면서 게임을 제작하여 나오게된 게임인 직장인 RPG가 있습니다 게임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입니다 멋지그룹 게임도 그냥 보기만 하면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잖아요 게임은 정말 아마추어가 만들었다는 티가 나긴 합니다 당연하죠 뭐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팀도 아니고 개인이 만드는데 시작하게 되면 평범하지만 익숙한 느낌을 주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아주 단순하게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하고 레벨업을 하요 스킬을 배우고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고 더 좋은 스킬을 획득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사냥만 하는 아주 평범한 RPG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때 묻지 않은 기초같은 rpg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아이템도 쓸데없는 옵션도 없고 몬스터들도 여러가지를 신경쓸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97년대 바람의 나라 하듯이 단순하게 적을 죽이고 아이템을 획득하여 돈을 모아 전직을 하는 시스템과 더불어 나름 레이드 클랜 파티 보스 등 기초적으로 온라인에 들어가야 할 시스템도 잘 마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스킨 아이템 ox 퀴즈 미로찾기 운영자잡기 등등 나름의 콘텐츠들도 마련되어 있고 말렙 유저의 경우 유저의 모습과 이름을 따서 npc나 몬스터로 만들어주는 등 알게 모르게 유치한 매력에 빠져드는 게임이죠 나름 말렙 이후에 할수 있는 2차전직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 rpg게임의 환생시스템처럼 전직 이후 획득한 경험치를 들고 스탯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 제작한 게임답게 직장인들이 자신의 게임을 손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 신발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 사냥 까진 아니고 자동 스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직장을 다니면서도 플레이할 수 있는 같은 직장인의 배려가 돋보이는 시스템이죠 자동 스킬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양한 루트로 획득할 수 있는 스킬과 레벨을 올려야만 획득할 수 있는 스킬들이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효율을 연구해야 하기도 합니다 초보자들을 위한 지원 아이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아주 복잡한 거대한 규모의 mmorpg가 아니라 직장인이 혼자서 만든 담백한 미니멀한 rpg도 한번 즐겨보시는건 어떨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